안녕하십니까 4월 26일자 해외선물 원기중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자선물 이원기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으나 오랜만에 미국채 금리가 하락했고 저가 매수세액이 유지 되며 모두 상승마감했습니다. 상하이 보쇄세에 더해 코로나 우려감이 중국에서 확산되면서 경기 침체 예상이 금리 인상 분위기에 제동을 걸었네요. 아마존 애플, 메타 등 빅테크주들도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경기 둔화 우려는 유가를 끌어내렸네요. 아직 투심 회복을 말하기엔 이른 감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 제시가 어제 큰 폭으로 떨어졌죠. 아무래도 셧다운에 대한 여파가 서서히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자재 시장도 직급탄을 맞고 있는 모습이죠. 당분간 중국과 악재들이 줄줄이 쏟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신중하셔야겠네요. 트위터는 결국 머스크 인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트토와 도지코인의 아버지 머스크 진짜 흥미로운 동행이 시작되는 걸까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화면 번호 4015 트레이딩 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59%, 매도 41%로 과매수에서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되었네요. 원유는 매수 99%, 매도 1%로 여전히 매수 발휘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19%, 매도 81%로 과매도권에서 매도 우위로 한 단계 내려갑네요 오늘은 원유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셧다운 여파에 따른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원자재 시장은 악재로 작용할 것인 자명해 보이네요. 이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사은 전일 전저점 13,180 포인트와 13,730 포인트 사이에 박스권이 예상되고요. 원유는 전일 고점 부근인 115달러에서 0 강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금은 1,880 1,920달러와 1,920달러 사이에 박스 움직임이 유효해 보이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유는 여전히 과매수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항선을 위주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해 보이네요. 참고로 유진 고인인들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포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